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그린수소 관련된 종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 시장에 나왔던 주요 뉴스 몇 개를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린수조 2050년 글로벌 수소 시장의 규모는 약 3천조 규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 윤석열 정권의 정책 핵심 수혜주가 바로 이 수소 경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린 수소 관련된 종목 그리고 대장주 10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 관련주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 에스코넥부터 뭐수친도 인지, 임팩뭐 폴라리스 뭐 수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 10개 종목 외에 이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이 중에 어느 어떤 종목이 또 어떤 재료와 실적을 바탕으로 또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소 쪽은 항상 눈여겨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2차 전지가 뭐, 날아올랐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시가 총액 2천억대에 있었던 2천억, 뭐, 3천억대에 있던 기업들이 20조 가까이 뭐, 불어나는 엄청난 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수소 에너지, 수소 어, 이 연료전지 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더 살펴봐야 될것 같고 어, 이 종목 중에 대장류는 현대모비스, LS, 삼천리, 기아, 현대, 어, 현대 BNG까지 상승률로는 이제 BNG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어, 많은 종목이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낙폭이 컸던 종목을 보시면 코롱글로벌, 오리엔트, GS, 효성화학 등 어, 이런 종목들은 어, 낙폭이 이제 상당히 큰, 컸던 종목들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그 주요 뉴스 한번 보시면 어, 외신의 경고, 삼성 삼성의 감산 결정, 추락한 인텔의 모습과 유사하다. 어, 과거에 저 이병철 선대 회장이 있었을 때 유명한 말을 있었죠.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는 이런 강력한 어, 이런 그이 선대 회장의 이런 정신을 어, 이 뭐. 부자가 3대가 못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대를 넘긴 회사들을 찾아보시면 불과 몇개안 됩니다. 어, 두산 같은 경우가 이제 100년 기업이고 어, 다섯 손가락에도 안 됩니다. 이 100년을 넘기는 기업이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힘든 이 산업 생태계가 상당히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우리가 이 삼성이 일본의 소니나 어 뭐이 반도체를 우리가 뺏어왔죠. 또일 일본의 중공업, 조선 쪽을 우리가 뺏 뺏어왔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어 지금 뭐 중국이 패권 어 경쟁을 하면서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또 중국이 우리나라의 이런 반도체 또 조선 쪽을 상당히 많이 이제 어이 침투해서. 1, 2 위를 다투고 있죠. 지금 조선 쪽도 어 그래 그래서 이 아무래도 이뭐 우리가 이 주식 시장을 하면서 상상 봐야 될게 국가 정책에 반하는 기업은 이 크게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만 해도 태양광이 뜨면서 원전이 완전히, 완전히 작살이 났죠. 어, 그렇듯이 정권에서 키우는 산업 쪽에 눈을 돌려야 되고 또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 북한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한과 뭐 어떤 성과 자체가 안 나왔죠. 지금 정권은 어떻습니까? 일본,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연관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실적들이 다안 좋습니다. 이 삼성 같은 경우 반도체 매출의 40% 이상을 견인했던 중국과의 어, 이 관계가 안 좋아질수록 피해를 볼수 있는 게 삼성이고, 또 뭐, 과거와 같, 다르게 이병철 현대 회장이 아닌 또 지금의 이 회장이 어, 어느 정도 강력한 또 카리스마를 내는, 이, 가지고 삼성을 이끌지에 따라서 어, 인텔의 과,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런 그 뉴스가, 암울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그동안 치킨게임의 승자였죠. 어, 이, 감산 결정이 1위의 위상을 깎아 먹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2위인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감산을, 했, 감산으로 인한 최대 수혜주가 마이크론이 될 것이라는 얘기로 뭐 마이크론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 삼성 같은 경우는 그닥 이렇게 뭐큰 이, 어, 이 상승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아무래도 이 삼성의 또이 오너리스크 또 이런 것들을 좀잘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한국이 무역 흑자 1위 국가가 베트남이 등극을 했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국내에 3천 개가 넘는 종목이 베트남에 진출돼 있고 우리의 최대 무역 흑자 상대국이 중국이 아닌 베트남이 됐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 아시아 쪽에서 베트남이라든가 뭐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차라리 진출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지금 어잘 나오고 있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어 우리나라의 뭐 사돈 국가죠. 어 지금 외국인 며느리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추세고 또 의외로 또 베트남 남성과 한국 여성이 결혼이 또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다 그렇지는 않겠죠. 뭐 일부는 또 국내 들어오기 위한 또 이런 위장 또뭐 이런 이유로도 또 증가한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또 전체 수출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게 삼성입니다. 베트남에서 매출 1위 국가가 1위 업체가 삼성입니다. 삼성 베트남이 베트남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시장을 상대적으로 좀 눈여겨 봐야 될것 같고, 이 베트남 관련 주 중에 가장 대장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오리온, 오리온 홀딩스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많은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LG 전자, 삼성이 대표적인 기업이고, 그 중에서는 이제 오리온 쪽이 지금은 이제 차트상에서는 이제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제 업적이지만 또 오리온의 회장이 담철권이죠 이 화교 출신입니다 중국 그래서 국내 매출보다는 중국 매출이 오히려 더 높은 기업입니다 어, 국내 제가 매출보다는 또이 공산권 국가에 강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라든가 베트남 뭐 중국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높이 나오는 종목, 이, 이 종목이 바로 이 오리온입니다 그리고 이 오리온은 지금 보시면은 뭐 시가총액 5조 수준에 있습니다. 이 5조는 제가 업계 시가총액 1위입니다. 그리고 이 식품업계 1위가 CJ 제일 CJ 제일 제당인데 예보다도 6천억이 높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어 지금 해외로 계속 확장하면서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이 우리가 음식료주 같은 경우는 보통 경기 방어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의 뭐 상승 흐름이 이 성장주에 비해서는 확 떨어지지만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로 진출하면서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CJ보다 더 높은 그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오리온이 대장주, 오리온 홀딩스는 이제 지주사입니다. 얘는 이제 1조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퍼도 23배, 10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퍼 8배로 이 진출한 기업 중에는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또 LG전자 10년 만에 어, 이 저평가 상태에서 벗어날 거라는 기대 그래서 가전 쪽 어, 그리고 또이 앞으로 이 전장 부품 쪽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나올, 나올지 어, 한번 또 LG나 삼성도 어,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중요한 오늘 그 가장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 5만에 8조 원 그린수소 플랜트 사업이 우리나라가 유력하다는 이런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이 그린 수소 이쪽 사업의 우리 정책의 핵심 핵심 또 사업으로 이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태양광을 이 핵심적으로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린 수소죠. 이 현재 윤석열 정권의 핵심 그 사업입니다. 포스골딩스 삼성엔지니어링이 건선된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어, 우선협상 대상대로 현정이 됐습니다. 5만 그린수소 프로젝트에. 그리고 이 그린수소는 이 태양광, 풍력 등에서 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이 전기물로 어, 전기분해에서 만든 수소고 탄소 배출이 없는 탄소중립시대의 중요한 에너지원을 그린수소라고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조량이 많, 많죠. 중동국가는. 그래서 태양광을 통해서 재생 에너지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린 수소가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5만을 비롯한 중동 산유국이 탈석유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 바로 이 그린 수소산업입니다. 천연가스에서 생산하던 이 그린 이 이런 수소를 앞으로는 이제 그린 수소로 대처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어, 올해 수소 수출 목표가 20조 원으로 잡았고 이 5만 프로젝트가 달성이 되면 40%를 상반기에 이제 채울 수 있는 이런 그 수주액이고 앞으로 또 아랍에미리트에서 1조 원대의 또 해수 담수화 사업도 막바지에 있다는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수소 충전소 연료전지 보급률은 2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소 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우리나라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수소가 2차전지가 어느 정도 지금 뭐 고점에서 더,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나마 바다권에 있는 어, 종목이 바로 이 2차전지가 아니 2차전지는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수소연료전지 쪽이 어, 상당히 이제 부각을 좀못 받고 있었죠 어, 그리고 이 수소트럭 또 수소연료전지 발전연 연료전지 어, 요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수소... 수소 트럭은 스위스에 수출하고 있고 또 차량용 연료 전지는 유럽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발전용 연료 전지는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 이런 그 실적도 지금 내주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죠. 앞으로 43조 플러스 알파 규모의 투자를 또 한다는 이 투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권에서. 그리고 이 수소 연료 전지 이 수소 이 그린 수소의 핵심 핵심은 이 꽃은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복 구매를 할수 있는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수소 연료 전지 이런 쪽이 좀더이 연료 전지가 이 수소 쪽에서는 꽃이죠. 어 그리고 이 수소 연료 전지 구조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료극이 있습니다. 연료극에 이 수소를 투입을 합니다. 투, 투입을 하게 되면 어 이온이죠. 이 전자가 빠져나가고 수소가 이 H2가 어이 분리막을 통해서 이 전해질을 거치면서 어 수소 두 개가 이 공기층이죠. 요 반대편에 있는 이 공기층 수, 이 산소하고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소 두어 수소 두개 산소가 만나서 H2O가 되면서 물이 빠져나가고 어 그러면서 이 전류를 이 전자를 당기면서 이 전류가 흔 흐르는 이런 구조가 바로 이제 수소연료 전지의 간단한 구조고 이 가장 핵심은 이 전해질 막 초, 총매 또 이런 가스를 이 수소가스를 확산시키는 확산층으로 이루어진 막 전극 접합제가이 수소연료 전지의 원가의 40%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2차 전지에서 양극제가 원가의 40% 를 차지하듯이 어 여기서는 이막 전극 접합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 그린 수소 관련주, 대장주 어 10개 종목, 뭐 많은 종목이지만 대표 종목 10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삼천리, 기아, LS, 현대, 포스코, 비나테, SNT 어요 종목들 어, 간단히 뭐퍼 퍼를 보시면 가장 낮은 놈, 기아가 6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버는 놈은 주당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종목은 포스콜딩스, 주당 3만 5천원을 버는 회사입니다. PBR이 가장 높은 놈은 비나테, 어, 상당히 이 성장성을 높이 부각받는 놈은 PBR이 높습니다. 절대 싼 가격에 거래되지 않습니다. 이 성장이 고속 성장하고 있고 높이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PBR을 높게 받고 있고 그리고 현대 BNG 같은 이런 철강 쪽에 속했던 종목이 PBR이 상대적으로 지금 낮은 성장성을 부각받으면서 가장 낮습니다 0.5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이게 불과 0.2배대에 있었죠. 급등을 하면서 이제 0.5까지 올라왔습니다. 부채는 가장 낮은 놈은 인타스 19%대. 배당을 보시면 4.1%의 고배당을 주는 놈은 기아입니다 22년도 기준으로. 그리고 시가총액이 가장 낮은 놈 현대 BNG 2,800억대 연일 급등하면서 지금 두배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놈은 현대차 41조. 어,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다 2조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비나텍 같은 경우가 이제 4천억대까지 이제 올라온 수준이고, 어, 그럼 이들 종목의 관련 내용 차트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세계 최초 수소 전기차 핵심 부품.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한 현대모비스입니다 연료 전지 스택, 냉각장치, 보압 배터리, 수소탱크를 통합한 일체형 시스템을 현대모비스가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량 19만 주입니다 대부분의 이 이런 거래량이 낮은 종목은 이제 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죠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거래대금이 많이 실린 종목은 단타 위주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추천을 하지만 실제 이런 뭐 단타에 능하지 않은 뭐 가치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작으면서 재료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전투적인 뭐 투자자고 단타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거래 대금이 쏠리고 거래 거래량이 왕창 쏠린데 그런 데 가서 투자를 해야 되고. 하지만 이 가치투자자 뭐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실적이 되면서 재료가 어느정도 받쳐줄 수 있는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지 어느정도 성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걸 추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자회사죠. LS 전선이 지금 태양광 또 ESS 전력기기 그리고 상장 예정인 LS 전선의 자회사입니다. 상장 예정인 LS 머티리 l 스 차세대 2차 전지라고 불리는 울트라 캐퍼커패시터 어, 시장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앞으로 상장이 예정돼 있고 또 자회사입니다. LS의 예. LS 알스코 얘는 국제 알미늄 어, 합급 인증을 보유한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ESS 또 수소 연료전지 해상부품 사업을 진행 중이고 또 자회사 LS, EV 코리아 LS 등이 전기차용 하네스 이런 전기차용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18만 주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게 이 때만 해도 거래량 자체가 5만 주 정도에서 거래됐던 기업이지만 지금 최근에 이 6만 원대의 저항선 나이대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거래량은 뭐 아직 청정구역입니다 삼천리 국내 연료전지 수소단조 국내 1위 기업이고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쪽에 어, 도시가스 공급자입니다 그리고 최근 소식은 이제 화성시하고 삼천억 규모의 수소연료발전조 어, 유치를 하겠다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얘도 보시면 거래량 2만 주가 안 되는 거래량이죠 지금 뭐 10만 원을 어, 20년도 21년도에 10만 원대를 돌파한 이후로 쉬지 않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이 기업이 지금 뭐 2조 대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로 돌아가 보시면 2천억 3천억 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2조 규모까지 어 지금 뭐 올랐은 상태지만 거래량 자체를 뭐 2만 주의 거래량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차의 그 수소차죠. 이 수소차 이 내수시장에서 800대 또 글로벌 953대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60% 정도를 현대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이막전그 접합제 아까 얘기했던 요걸 개발을 공동 개발 또 협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20만 원대에서 지금 고전하죠. 여기서 지금 뭐 깔짝깔짝 되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뭐또 좋은 또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 수급이 몰리면, 지금 뭐, 60만주 거래량입니다. 수급이 몰리면, 또, 20만원대를 돌파할지, 여기서 또, 꺾일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차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부품단인 더, 빨리 좀, 이렇게 상승하는 반면에, 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상승률이 좀 더디죠. 시가총액도 높고. 다음,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는 철강을 생산할 때, 이 부생수소가 발생합니다. 이 부생수소는 이제 우리가 그레이 수소라고 그러죠 아까 그린 수소와는 다르게 이 화석 연료죠 이 화석 연료를 통해서 만든 수소가 그레이 수소입니다 그래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또 블루 수소가 있습니다 이 블루 수소는 이 그레이 수소와 마찬가지로 탄소가 발생을 하지만 이 포집 기술이죠 탄소 포집 기술을 이용해서 탄소 배출을 줄인 수소가 블루 수소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은 그린수소가 단연 뭐 그린수소 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 부생, 수소를 생산해서 수, 수소를 이용해서 앞으로 또 이런 그 모빌리티용이라든가 연료전지 쪽 이런 체제를 갖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지금 뭐 30만원대 이 전에 뚫기 힘들었던 요 가격대를 최근에 돌파하면서 수급이 이제 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잠할 때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떠들고, 뭐, 외쳐대도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이렇게 30만원대에 저항 가격대를 돌파하면, 온갖, 이제, 뭐, 어 이, 이 수급 주체들이 몰려들죠. 이렇게. 비나테, 수소연료전지 관련주입니다. 얘는 수소연료전지 핵심 부품이라 그랬던 막전극접합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 중입니다. 당연히 PBR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막 전극 접합제 관련주, 그리고 전해질 막 관련주는 상하 프론테크 코롱 인더스트리는 이제 막 전극 접합제를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비나텍이 이 자체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원래는 고어사가 유일한 업체였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기술 도입을 했습니다. 얘는, 코롱 인더스트리가. 그리고 인더스트리는, 이 수소에서, 요 수분 제어 장치죠. 이, 아까 H2O가 나온다고 그랬죠. 요 수분 제어 장치, 점유율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비나텍 외에도, 요쪽, 관심을 좀 둬야 될것 같고, 거래량을 보십시오. 요 거래량 보면, 뭐, 10만 주도 안 되는 거래량을 가지고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3만원대에서, 어느덧 지금 두 배까지 상승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으로는 뭐 청정구역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높게 이제 상승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런 데는 어, 웬만한 어, 이런 뭐큰 손들은 이런 데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의 영역인 종목이죠. SNT 모티브 수소차용 구동 모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 3만 8천 주에 거래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실려 실리면서 여기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 전고점을. 그 뒤로 거래량이 줄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과연 이제 이 다시 5만원대로 돌파를 할지, 라운드 피겨 가격대에 있는 S&T 모티브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탄소 포집 기술, 청정수소, 암모니아, 공급망 확충을 위해서, 어, 상당히 정부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전에 있던 요 고점 라인이 27,000원대죠. 여기를 거래량을 실리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 뒤로 어, 계속 이제 상승세를 보였던 삼성 엔지니어링. 거래량은 어, 120만주. 인탑스. 국내 휴대폰 케이스 1위 기업입니다. 이 한전 KPS 남부 발전하고 수소 발전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어, 그리고 또 로봇 관련된 주가 인탑스고, 그래서 로봇 테마 수소 또 휴대폰 어, 어, 이런 쪽 관련 주가 인탑스입니다 거래량 79만 주 지금 요 전에 4만 2천 원대죠 요 거래량을 한번 터졌었던 때에 어, 요이 가격대가 어, 지금 뭐 4만 2천 대를 한번 뚫었다가 어, 일시적으로 좀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받고 있는 인탑스 현대비앤지스틸아요 놈이 뭐 아주 그좀 어, 상승률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 그리고 거래량을 완전히 터뜨렸죠 지금 뭐 840만 주의 거래량을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단기간에 두 배를 상승을 했습니다. 어, 이 기업은 스테인레스 강판 매출이 94%입니다. 어, 이 현대 비앤지가 수소 쪽 매출을 비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테인레스 니켈 가격 또 2차 전지 리튬 또 중국과 어, 미국의 히토류 관련해서 또이 히토류 관련주로 묶이면서 최근에 현대 그룹주 중에 주가상승률 1입니다. 어, 그리고 이 최근 뉴스를 보시면 중국에서 어, 지금 뭐 대규모 또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고 애플이 지금 모든 배터리에서 재활용 코발트를 사용하였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 현대비엔지 스틸은 어, 성림청단 산업, 이 중국의 성당 산업의 지분을 16.5 5%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히토류 연구 좌석 기업을 어, 취득하면서 어 예, 상당히 이제 상승 좋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또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막이 어 스테인레스 강요 핵심부품으로 적용되고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또 부각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제철은 어 상대적으로 좀뭐 이렇게 부각은 못 받았지만 수소 전지차 스택이죠 요요 핵심부품인 금속 분리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수소기반 체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비, 이, 현대 비 n 지 스틸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 자체가 보시면 2만주도 안 되는 거래량이 2만주에서 최대 거래량이 뭐 5만주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바닥에 거의 뭐 아무도 참여를 안 했죠. 요 기간에. 지금 요 만원선을 최대한 버텼을 때 거래량이 2만주에서 5만주였던 이런 현대 b n g 가 최근에 부각받으면서 이 재료죠 재료 가장 이, 이 재료 이게 바로 테마입니다 이게 테마에 적당히 탈때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린 수소 관련된 종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이 이, 가치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왕창 터지면서 이렇게 갈 때는 투자의 적기가 아니죠. 항상 어뭐 실적이 좀 나아지고 어떤 재료나 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수급이 안 터졌던 종목들이 테마를 탈때 단기간에 급등을 합니다. 그때는 초기 모습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죠. 그래서 거래량이 최저 바닥에 있으면서 실적은 조금 찍히고 어또 이런 종목들이 어 이런 어 그린 테마, 뭐 수소 테마, 어 2차전지 테마 이런 걸탈때 뭐, 장기간에 걸치면, 은 뭐, 1, 2년에, 뭐, 20배, 뭐, 이 정도씩 터지는 종목이 2차 전지에서도 나왔지만, 어, 이런 수소 관련주도, 어, 이 정책적인 지원을 또, 뭐, 어 이또 재료가 계속 이제, 어, 연결이 되면서 간다면, 어또 장기간으로도 투자해 볼수 있을 종목이, 어, 이런 그린 수소 테마주라고 생각이 듭니다